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투시를 이해하고 나면 아주 많은 것들을 그리거나 빼거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투시도법 마지막 수업의 날이 왔네요 오늘 네 번째 수업이죠 지난 시간에는 정물 중심으로 해서 4점투시도법의 이용법을 실습해 봤죠 오늘은 4점투시와5점투시둘다 써서 공간 위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앞에 예제 사진들을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보면 뭐 풍경도 있고 도시도 있고 실내 공간도 있어요 카페나 갤러리 같은 거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그4점투시하고5점투시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사진은 사전투시도법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건물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로축이 있을 때 가로를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자, 이쪽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축세 개의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바다에 수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수평선 위에 소실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쪽 끝으로 가다 보면 소실점이 있겠죠. 자, 이쪽도 끝으로 가다 보면 저쪽에 소실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소실점이 하나씩 두 개가 있다. 그쪽을 향해서 빌딩들이 다 모양이 변해가고 있는데 자, 이쪽 축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란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쪽으로 가는 애들은요 자 이쪽으로 가는 애들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소실점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4.2시도법을 응용해서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2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자, 아까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건물을 정면에서 보고 있죠 이런 거 확대해서 보시면 그죠? 건물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찾아보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길이 밑으로 막 보이죠 이렇게 길이 틈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빌딩 밑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저 뒤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모여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은 얘는 정면에서 길 위에서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이렇게 보시고 멀어지면서 점점 저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5점 투시도법의 특징은 소실점이 가운데 하나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 위 아래 양 옆에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이 가운데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다 모여든다. 자, 이게 이제 4점 투시와 5점 투시의 적용이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투시도법에 맞춰서 적용을 한 번씩 해볼게요. 4점 투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어, 보조 용지 여기가 어, 투시도법 용지죠.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엘리스피 님이 뭐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답을 먼저 드리고 수업 진행해드릴게요. 그때 질문이 집에서 이 보조 용지를 자기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죠 이거 그리는 방법 간단하죠 이걸 베끼면 되는데 이 선택이 많잖아요 이걸 다 베낄 필요는 없고 수평선을 하나 그세요 이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수평선 긋고 그 위에 소실점 두개 양쪽으로 찍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빛이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몇 개만 거주시면 돼요 참고할 수 있는 보조선의 기울기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에도 소실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수평선과 이 수직선이 만나서 여기가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원을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곡선을 이렇게 너무 많이 긋지 마시고 그냥 대략 적으로 선의 기울기를 자기가 그냥 본인이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리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럼 5.2C는 어떻게 그리나? 이것도 똑같아요 수평선 긋고 수직선 긋고 가운데 나왔죠? 그럼 여기 소실점 하나 있는 거고 위아래 또 소실점 있고 양쪽에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 원형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햇살 앞으로 나와야죠? 어, 햇살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곡선을 그려준다 자, 양쪽으로 다 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세로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로도 거주셔야 돼 가로로도 이렇게 요 영상 자세히 보시면 이 선들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어,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고 그 위에 그리시면 돼요 어,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일단 요거는 답이 됐죠. 집 그리다가 지붕의 양쪽 빈면이 만나서 만드는 삼각형 부분이 너무 그리기 힘들었어요. 그거는 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집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났겠죠. 이뭐 이렇게 문 있고 창문 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지붕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보에 이게 양쪽이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근데 옆으로 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 조각 한번 보실래요? <웃음> 여기에서 가운데를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정면에서 보면 그냥 게 가운데가 딱 쉽게 보이는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틀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앞에 가좀 길어 보이죠. 뒤가 짧아 보이고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볼때 가운데 이러, 여기지만 이렇게 틀면 상대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이만큼 중에 이 왼쪽으로 치우쳐지죠? 이게? 그걸 챙기시면 돼요.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일단 네모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때자요 가운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딱 가운데를 여기다가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옆으로 틀었으니까 당연히 앞이 좀 길게, 뒤가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요 지붕 가운데 삼각형이 만나는 부분이 이만큼 이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요 끝을 이어주면 그냥 안정감 있는 삼각형이 돼요. 뭐 지붕이 나머지 보일 수 있겠죠? 요 위치에 요거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어, 이제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2 부터 사진을 보고 연습을 해 봅시다. 이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길기 보이죠? 축세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세로축, 가로축 두 개. 수직선을 찾으셔야 돼요, 수직. 우리 눈높이 봅시다. 눈높이가 여기 수평선이죠. 그럼 이 도시가 지금 어디 그려져야 되죠? 다 밑에죠. 여기가 바다잖아, 위에가 다 바다고. 요 밑에 모여 건물들이. 그 중에서 만만한 놈 하나 집어서 걔를 먼저 세로축을 그려주고 요 보조선 따라가면 되죠? 자, 오른쪽으로 요 소실점을 향해서 갈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서 길이 정해져요. 이거 굉장히 길어요빌딩이 높죠. 자, 이쪽으로 좀 넓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좀 좁아요. 소실점 통일하시고 이렇게 된 빌딩 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창문이 있겠죠? 그럼 그 옆에 적벽돌 색깔 빌딩 두 개를 이어서 그려볼게요. 얘보다 좀 낮은 곳에 요기 있어요. 좀 확대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옥상이 있고 밑으로 세로 보조선 방향 맞춰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개 있죠? 요거 좀더 낮춰볼까요? 자 요거보다 이만큼 두층 낮게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해주면 낮은 빌딩이 되겠습니다. 낮아졌죠? 자 그럼 그 뒤에 빨간 빌딩이 또 있어요. 얘랑 같은 높이네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보조선 기울기 맞춰서 소실좀 통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또 그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가 그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빌딩이 계속 들어간다. 자 이거는 원리를 자고 하는 거죠. 이해만 해 보시면 돼요. 자눈 높이, 평선, 바닥 끝, 그 바다에서 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2점 투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4점 투시도법으로 하면 되는 거다. 2점 투시도법이 다 포함된다고 했죠. 4점에는. 자 여기에서 눈 높이를 역시 찾아야 됩니다. 이 수평선에 해당되는 게 어딘가. 거의 빌딩 밑바닥. 부분, 이 앞에 도로가 이만큼 있죠. 내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사람이 횡단 보도에서 앞을 보면서 사진 찍은 것 같잖아요. 그죠? 눈높이가 꽤 굉장히 낮은 거죠. 저기 빌딩이 한채서 있는데 빌딩의 현관을 보면 현관보다 사람이 작을 거 아니요, 에 키가. 그러니까 눈높이 굉장히 낮은 거고 빌딩들이 이렇게 위로 다 솟아 있다. 솟아 있는 빌딩들을 그려 볼까요? 자, 일단 수직선을 어디로 볼 것인가? 여기가 수직이쪽 가운데가 항상 그랬을 때맨 왼쪽에 큰 빌딩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거. 그 옆에 또좀큰 거.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맨 왼쪽에 튀어나온 애부터 어, 하나 그려 보면 자, 여기 바닥의 위치를 잡아 주시고 거기서 세로 쪽 방향 맞춰서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면서 복선이 나오면서 위로 솟았어요. 자 적당한 넓이를 잡아주고, 거기에서 또, 세로 축 방향 맞춰서 위로 올렸고, 이렇게 이어주면, 빌딩 높이가 나오죠. 자, 옆으로 또 해서, 적당한 길이만큼 와서 내려간다. 자, 이게 왼쪽 빌딩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좀 작은 건물, 이게 또 키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요 기울기 맞춰가지고, 여기 정도 온다 생각하고, 자, 이쪽으로 가는 요 보조선의 요소실점 기울기 맞추시고, 자, 오른쪽으로 또 와서, 이렇게 내려가죠. 두 채가 그려졌어요. 자, 요 앞에 있는 것도 얇게 해서, 위로 좀 올라가죠. 올라가고, 이건 좀 독특한 빌딩이네요. 음, 정말 얇아요. 그리고 저 뒤로 길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눈높이 좀 높아져 있는 이 빌딩들을 그리는 방법이 돼요. 여행 드로잉 같은 거할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 육삼 빌딩 같은데요. 아주 높이 수사 있죠. 자, 이거의 눈높이가 어딘가 보면 역시 여기겠죠. 여기 한강에저 건너편 보이죠? 거기 뒤쪽에 이제 뭐 작은 산들도 있고, 뭐 건물들도 막 있어요. 이렇게 빌딩들을 불켜진 빌딩. 그리고 강 건너 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 빌딩이 서 있는 육삼 빌딩이 서 있는 땅이 여기에 나왔어요. 자, 거기에서 이 빌딩이 어떻게 서 있나? 바닥면을 봐야 돼요. 바닥 여기서 소실점의 기울기를 보시면 자, 여기 자, 이쪽에서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딩이 땅바닥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눈높이를 이제 위로 올라가죠.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울기를 끝까지 잘 맞춰서 가야돼요 이쪽 소실점을 향해서 가죠. 자 바닥에서도 위쪽으로 자 여기쯤에 칠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타고 쭉 이어져 가는거요. 예자 뒤에서 바닥을 내가 넓게 봤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쪽도 쭉 이어서 위로 보조선 방향 맞춰서 쭉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기울기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 자 이쪽 부분 할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휘어요. 소실점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그래서 이럴 때 자신있게 그냥 확 기울기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어중간하게 하면 자꾸 형태가 더 어색해 보입니다. 투시를 적용할 때는 자신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죠 이제 자 기차 나왔어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 여러분 눈높이 찾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역시 눈높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눈높이. 자 그러면 이 사진 속에서 눈높이는 어디에 해당되죠 지평선 찾으면 되죠 저 기차 뒤에 지평선이 보여요 자 그쪽 어딘가 소실점이 하나 있고 그쪽으로 철길이 막 멀어지고 있죠 멀어져 가요 일단 기차를 먼저 그려볼까요 기차가 눈높이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 내키가 기차의 높이에 딱 반까지 걸쳐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차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딱 가는 데 이렇게 걸쳐 있다고 눈높이에 그럼 내키가 지금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면 여게 이제 투시가 비슷하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준 아, 어떻게 기차 가운데가 거기 걸린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위치 어, 기차의 바닥 위치를 한 살짝 표시하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내 눈높이보다 위까지 높이 솟아 있어요 자, 그럼 기차 앞부분 모양 이렇게 그리고 자, 저쪽으로 이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저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주면 된다 자그럼가 하고서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기차의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뚜껑 덮어야죠 둥글게 자 이런거 할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셨던 거그 어, 그런걸 잘 챙겨야 돼요 여기서 가운데가 뒤로 좀 밀려있다 그랬죠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고 만약에 이 지붕이 둥그런게 아니고 삼각형이었다면 어떻게 올려야 된다 다고요.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이렇게 뒤로 좀 중심선이 밀려 있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연결해서 선을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서 높이를 적당히 아무 단 하나 정하시고 그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의 위치 챙기자. 자 그러면 인데 밑에 철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길 위에 바퀴가 여기 옆에 어떻게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 철길 위를 바퀴가 타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투시가 앞으로 이게 넓어지죠? 뒤로 가면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계속 더 붙여 있어요. 더더 이렇게 철길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다. 그럼 위 치평선 다시 한번 챙겨보죠. 그럼 여기에서도 뒤에 뭐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기 보면은 이 전신주 있쪽 여기 위에 막줄 이렇게 이어지는 거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선들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좁아져서 좌 뒤로 멀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위쪽에 전신주를 하나 그려 볼게요 이만큼의 높이로 그렸어요 뒤로 가면서 점점 같은 키지만 점점 낮아지겠죠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좁아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어 있고 거기서 선이 어떻게 갈까요 그냥 쭉올 텐데 이게 팽팽하지 않죠 좀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진 거. 늘어지면서 쭉쭉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걸 이렇게 과감하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이제 요 창문 같은 거 그릴 때 기울기 잘맞추셔야 된다 그랬죠? 맞춰서 요 기울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눈높이잖아요? 거기 밑에 있는 건 어떻게죠? 기울기가 또 달라요. 이렇게 항상 눈높이를 꼭 챙겨봐야만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모 모양이 벌써 다르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그냥 네모로 그리는 거. 이름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면 우리가 별걸 다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이 앞에다가 뭘또 그려 넣을 수도 있어요. 짐수레가 뭐또 하나 이렇게 바퀴를 달고 뭐짐막 싣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애들이 타고 뭐놀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투시를 이해하고 나면 아주 많은 것들을 그리거나 빼거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또 보죠. 뭐 일본 식당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 눈높이가 예상이 되세요. 눈높이 찾는 방법이 여기서 아주 쉬워요. 수평 찾으면 돼요. 수평선. 자, 여기에 맞출 수평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 현관에 천막 보이세요? 천막 부분 보면 수평이죠. 그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것도 다 왼쪽 창틀로 이어지는 것도 다 수평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천막 부분이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옆에 여성 앉아있는 거 보면 그이 사진 찍은 사람은 서 있겠죠. 그래서 여성보다 내 눈높이 가좀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운데 기둥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기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는 그냥 수평으로 끊어주시고 이 건물의 모서리를 갑작하게 한번 각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위에 창문도 있고 보이세요? 이렇게 철망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 밑에까지 다 챙겨주고 여기 천막, 여기에 수평에 가깝다고 여기쯤에 이 천막을 그릴게요 오른쪽으로 이어져서 요 기둥 옆에 천이 계속 이어서 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기둥 밑에서 보면 다시 저 소실점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자 오른쪽도 이 소실점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이어서 어, 현관이 나오는 거예요 현관도 표시를 해볼게요 어, 주문하는 데인가 봐요 주문하는 선반이 있고 그 선반 위에 다시 주문 받는 창이 있어요 자 위에 창문 꼼꼼하게 그려주고 이 옆에 이제 보면 옆에 벽도 얘처럼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소실좀 통일해서 그리고 여기에 창문이 있다 현수막 좀 위쪽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밑에 다시 출입구가 넓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건물을 일단 끊어볼까요? 그러고서 뒤쪽에 있는 요 창문도 또 그려주고 자, 그러면 식당 건물이 다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이러고서 나머지를 지워볼게요 이 기둥이 이제 위에 튀어나온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건물 옥상도 어느 정도 모양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간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뭐 여행지에서 이렇게 예쁜 식당 하나씩 골라서 건물만 그려줘도 아기자기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도시 연습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카페의 실내 이 부분들일 때 사점과 오점을 다 써볼 거니까 그때 한번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도시 공간 표현, 그 외부의 그림은 이거 하는 거까지 자, 여기서부터 5.2시로 넘어갈게요. 자, 5.2시에서 특징은 역시 이제 눈높이를 봤을 때 어, 여기 수평선 있죠? 수평선 위에 철길 끝이 있네요. 점투시에서는 가운데 소실점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기, 여기를 향해서 철길이 막 멀어지고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철길이 이렇게 해서 멀어지고 앞쪽으로 이만 그만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 역시 수평선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서 오른쪽 길로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돌도 막 있고 이렇게 그죠 철길은 또 이쪽으로도 더 오고 자, 이렇게 그리 여기 길은 이 정도까지 있고요. 땅 위에 건물들이 막서 있어요. 건물이 아주 높죠? 높게 서 있는데 나보다 내 눈높이보다 당연히 높은 건물들이죠. 밑에 건좀 낮은데 얘는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가운데 소실점에서 소실점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들은 한이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겠죠? 그다음에 얘는 아주 높으면서 여기 있는 창문들도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창문 기울어진 거 보이세요? 이런 걸잘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관도 그리고. 땅 위에, 여기쯤에 빌딩들이 있고, 작은 건물들도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소실점 있는 거, 요거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다른 거 볼게요. 이번에는 두 개를 넣어봤어요. 위에 거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지평선 챙기시고요. 지평선 뒤쪽에 이렇게 작은 산들이 멀리 있어요. 이 길을 보면, 가운데에서, 그 굉장히 그,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아주 넓게 보이죠 앞쪽이. 저 뒤로 확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 좁아지는데, 이 뒤에서 꼬불탄거리잖아요 요거 할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게, 길을 위에서부터 꼬불탕거리면서 오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여기 이렇게 해버린다. 그럼 벌써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이 눈높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눈높이를 잘 낮춰서 이렇게 이렇게 이 뒤에 구간이 굉장히 짧게 보이는 거예요 짧게 게이렇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넓게 온다. 얘는 얘도 바로 넓게 그냥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앞에 길이 확 다가오고 저 멀리 있는 게 요만큼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항상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길 위에 뭐가 있겠죠? 여기 나무 있죠? 나무. 역시 나무의 바닥 위치가 중요해요. 어디쯤에 자라 있는가? 여기 붙어있어요. 거기에서 위로 솟아있고 그때부터는 뭐 나무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되죠. 이 나무는 지금 여기 정도 이렇게 있고 나무가지가좀 독특하게 있네요. 밑에부터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나무들을 나무를 여기더 많이 그릴 수도 있겠죠? 이 앞에 하나 있다 생각하고 좀 크게 그려주면 그건 또 그거대로 큰 나무가 될 거고 그래서 아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머리 위를 덮고 있다 이렇게 여기 지나갈 때 시원하겠죠 어, 여기 아주 동네가 더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좀 그늘이 생겨도 시원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작은 나무 뒤에 더 심을 수도 있고 얘 외롭잖아요 여기 또 친구 하나 좀키 작은 친구 하나 옆에 같이 주면 이렇게. 꽃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투시가 나오고 나면 그 위에 어떤 것든 건물을 짓든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역시 뭐 찾아야 되죠? 지평선 눈높이 이거 찾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길이 앞으로 바짝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으로 길이 쏠려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여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왼쪽으로 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낙엽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죠. 약간 구렁이진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또 평지가. 이게 길이고. 자, 길 위에 나무가 막서 있잖아요. 그거 이제 크게 그리면 되죠. 점점 짧아지면서 간격도 좁아지고 나무의 키도 앞에 건 크고 뒤에 건. 가지면서 이렇게 라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 자 뒤에 멀리 있는 나무 그냥 그림 해줘 이거 흐리게 자 거의 울타리도 있고요 자, 뒷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살짝 안개낀 듯한 흙먼지가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풍경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너무 조용히 잘 따라오는 거아니야자 그러면 5.2시로 어, 도시를 그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연 풍경이 좀 그리기 쉬워요 그죠 도시가 이,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데 알아는 드자고요자 역시 예, 눈높이 수평선 찾아야죠 어디 있어요 저강 끝에 있죠 자, 바다 같기도 하고 바다 끝에 여기 막불 들켜있는데 그 앞쪽으로 빌딩이 잔뜩 있어요 일단은 여기 소실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걸 좀 크게 그려볼게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빛들이 앞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불빛 보이죠? 이렇게 얘들이 기본적인 길이 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할 계획도시때이길 먼저 만들잖아요. 그렇죠? 길 만들고 거기에서 건물들을 지어올린다. 옥상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앞에 있는 건물에 상을 그리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자, 이 앞에 건물 보면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옆면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항상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직선이 여기에 이게 딱 만나 있어요. 그래서 이빌딩의 옆면이 안 보인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창문이 있겠죠? 이렇게. 이 옆면이 왜안 보이는? 이해가시죠. 여기 보면 다 수직으로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건물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려진다. 크던 작던 모양이 어떻든 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주면 전부 다 투시에 맞는 똑바른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좀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여기에 딱 가면 안 보인다. 자, 오른쪽으로 가 있는 애들도 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애들도 옥상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소실점 통일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실점이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위로는 여기 가운데를 향해서 줄어들어가고, 자, 아래로는 이렇게 와야죠. 여기 소실점을 향해서 자, 이 5.2도 뽑아보이내 네 귀퉁이를 선정해. 해서 그린다고 했어요. 그 얘들은 왼쪽에,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애서 여기 소실점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 기준점이 기 있으면 세로축 맞추고, 가로축 이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자, 저걸로 멀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작은 빌딩들을 쭉쭉쭉 그리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줄서 있다면, 이렇게 있을 때요빈 공간 여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강남대로 되겠죠. 이거 게 이해 갔죠? 요 정도 넘어가죠? 건물이 나오니 바로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설명을 계속 꼼꼼하게 잘 해드릴게요. 자,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생각을 안 해볼 때랑 해볼 때 다르잖아요. 나중에 그리다 보면 늘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늘죠. 그리고 계속하면 우연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풍경을 감상하고 또 옮겨 그리고 스케치를 하는 것이다. 자, 이 건물 이번에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단순해요, 그죠 소실점 보면 딱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역시 눈높이 찾아야 될 거예요, 눈높이 여기 있고 수직선 찾아볼까요 이번에? 택시 오른쪽에 있는 택시 밑에 길을 보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 있죠. 수직선 내가 서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길이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택시도 다 이렇게 이렇게 커지면서 오죠. 그럼 여기 길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거기 위에 건물이 서 있죠. 어디서부터 여기 정도에서 건물이 서 있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반 이상 와서 이만큼 올라가요. 이게 앞에 큰 건물입니다. 지평선 가려져서안 보이겠죠? 건물에 뭐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빌딩들이 이제 오뚜오뚝 오뚝오뚝 이렇게 솟아있어요. 뒤로 가면서 확 사라지고, 거기서 적당한 길이 하나 맞춰서 빌딩의 높이를 주고, 자, 이런 데 어둡게 해주면 입체감도 생겨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명암법 공부하죠. 그거 재밌을 겁니다. 인간이란 이 빛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빛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빛을 생각하고 다루는 시간이 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면 명암법도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빌딩을 그렸어요. 다르게 할수 있고, 막 빌딩 높은 게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 거죠 자, 오른쪽은 다 가려졌어요 그렇죠? 사진상에 찍히진 않았죠 자, 한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역시 빌딩이 높은 빌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겠죠 아주 높게 그리고 점점 또 작아지면서 사라진다 자 오른쪽으로 내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여기 건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 앞을 다 막고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내 앞을 탁 막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 뭐 간판들이 막 있을 수도 있고 간판이 있을 수 있겠죠 도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에 그길 가일길 뭐 이런 식으로 길 표지 이정표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경우이 있죠 뭐 스티커도 붙어 있을 거고 자, 뭐 쓰레기통도 있다고 래요 잎사귀 몇개 있는 버려진 화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하면 귀엽죠 자, 택시, 택시 한번 해볼까요? 자 택시 그릴 때 중요한 거 바닥을 챙기셔야 돼요 바닥 어, 여기 바닥 어딨죠? 이 앞에 택시는 바닥이 여기쯤 있는 것 같고 자 얘는 여기쯤 있고 그 뒤에는 바짝 붙어서 여기쯤 있어요 이건 여기 신발자국 같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바닥을 표시하시면 돼요 바닥이 얘는 납작하게 보이겠네요 앞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솟아 있는 거뭐이 정도 자, 얘도 솟아서 이렇게 자, 이거 너무 꼼꼼하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 위에 자동차 몸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크기도 좀 맞춰보고 이렇게 차 세대가 쭈르르르 오네요 조금만 크게 한번 해줄까요? 차 그리는 거다 어려워하니까 길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자, 거기 여기쯤에 그려볼게요 차 바닥 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있다 그럼 차가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야 돼 여기 그럼 이렇게 오늘 그 따라 그리기 레슨 영상 하나 아까 올렸는데 거기 자동차 나와요 그 영상 한번 잘 보세요 자동차 그리는 방법 설명 꼼꼼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가려진 거 이렇게 지우고 이게 자동차의 기본 투시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 옆에 바퀴 그리고 앞에 라이트 그리고 그죠 바퀴 어떻게 그리자 그랬죠? 이렇게 그냥 똑바로 세운다 그럼 앞에 라이트는 이렇게 지난번에 네모박스 치고 그리는 거를 가르쳐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벤츠 하자 벤츠 그림으로라도 수원 풀어봅시다 여기 벤츠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자이 머리 지나는 투시소 어,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거요 힘들 내시고 일단 요걸로 고점 2시 건물 도시 그리는 거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실내 공간 그리는 거세 가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지평선을 찾아야 한다 저강 끝에 보이죠 역시 뒤에 멋진 산 있고 건물 모여 있고 자 앞으로 다리 나오죠 다리 이 한강 다리예요 이거 그리고 역시 그 다리 끝에 여기쯤에 이렇게 땅이다 자, 이 땅에서 왼쪽에 큰 건물 이거 어떻게 서 있죠 내 눈높이부터 눈높이 여기잖아 지평선 지평선 자, 여기 눈높이에서부터 빌딩이 꽤 위로 많이 솟아올라 있다 이렇게 그죠? 땅은 바닥 여기 정도에 붙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길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상가도 있고 길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기도 작은 빌딩도 또 있네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창문이 어떻게 붙어있죠? 자 눈높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이고 밑으로 오면서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죠? 이렇게 자 위로 가면서는 점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 기울기 맞추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지평선 있고 눈높이라 그어요 눈높이 있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을 이 기울기들의 변화를 잘 챙기면서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소실점에서부터 다리가 앞으로 확 나오고 있다. 그 여기에서 의 가장 큰 공간의 움직임은 바로 그거죠. 지평선 있고 다리가 작게 나오고 빌딩이 앞에 확서 있다. 지평선 맞혔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실내 공간을 표현해 봅시다. 자, 이 가운데가 우리가 서 있는 수직 위치예요 자, 여기서부터 눈높이는 아래 창틀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 벽을 그린다고 보면 돼요. 길기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자, 여기는 거의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창틀이 끝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보고 이 위에 계속 뭐 이어가죠? 이어져가면서 천정도 나타나고 천정. 자, 밑으로 오면서 뭐 의자 있어요, 의자. 여기 내려오면서 테이블도 있어요. 테이블은 어떻게 그리죠? 이 소실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테이블이 돼요. 자, 의자는 여기 안장 이렇게 바닥이 있을 거고 거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와서 뒤에 이렇게 등받이도 있고 개구자가 있어요. 다리도 있고 얘도 다리 그려줄까요? 다리, 다리. 다리 위치들 잘 맞춰야 돼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다리 위치가 땡땡땡땡 이렇게 소실점에 맞춰서 제대로 그려져야 한다. 창문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에서 자, 아까 설명했던 것도 나온다. 여기에서 앞이 좀 길고 뒤가 좀 짧다. 이게 가운데고 거기서 또 나눠지면서 뒤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 오면서 점점 넓어진다. 아까 지붕 얘기할 때 설명했던 거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왼쪽 벽이 또 있죠. 왼쪽 벽이 천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천정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왼쪽 벽으로 창틀이 또 이어져 가고 얘도 가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시 여기서도 가운데를 찝어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자 여기서 의자가 여기 있으니까 벽이 더 밑으로 보면 안 되고 뒤쪽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벽의 밑바닥선이다 위쪽도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줄여서 전체 화면을 보면 소실점이 어떻게 처리된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양각이죠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온 걸 그린 거예요 여기가 튀어나왔잖아 뒤로 가고 자 지금은 뒤집힌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들어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오른쪽 이 벽이 이 소실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벽이 이 소실점으로 가는 거다 어, 그냥 궁금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술래도 이렇게 토시도 법을 적용해서 그릴 수가 있구나 또 다른 신뢰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5점 투시를 써야 됩니다 5점 투시를 두 개를 해볼 거에요 자 역시 수직선과 수평선 찾고 여기서 앞에 벽이 막혀 있잖아요 소을좀 찾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마루바닥 보면 돼요 밑에 바닥을 보면 어 여기서 이런 정도 기울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 가운데 이 벽을 먼저 하나 그려 볼게요 가운데 벽이 이렇게 있으면서 살짝 위에가 올라가고 밑에는 또 이렇게 좀 기울어 있고 이 왼쪽 벽을 바로 그려 볼게요 왼쪽 벽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바닥을 보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 뒤쪽으로 문이 그 앞벽이 있다 여기가 여기에 가셨어요? 이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쪽 길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고 자, 위에 천정도 위로 좀 올라와서 여기서 바짝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왼쪽 벽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왼쪽 벽이 이렇게 크게 앞으로 확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른쪽 벽은 이제 여기서부터 타고 천정을 이렇게 지나오죠 그 밑에는 이렇게 오는 거고 자, 오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끝난다 그서을이 계단 있잖아요 계단? 계단 어떻게 갈까요? 올라가고 앞쪽으로 계속 와야 돼요 통일해서 기울기 계단 1층 이렇게 두 번째 계단 이렇게 기울기 잘 맞춰줘요 소실점 가운데 거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계단도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 뭐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 되겠죠 테이블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벽 그림 요렇게 소실점 통일해서 내 눈높이에 딱 걸쳐있는데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있다 자 이쪽은 저쪽으로 돌아가는 벽이잖아요 이렇게 이 벽에 걸어놓은 거야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려있다 정면은 그냥 그림이 되죠 자 요렇게 실내를 또 하나 그려봤어요 이거 좀 어렵죠? 자꾸 해봐야 돼이 이제 마지막 실내가 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과 벽 위에 등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그려볼까요? 음, 역시 수평선. 이 벽에서 보면 벽돌이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수평선 보이죠? 이제 이 수평선을 찾아주세요. 이번엔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자, 눈높이만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바로 이 앞에 이 문이 있죠? 이 정문.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정문이 있어요. 그 옆에 벽이 있고,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앞으로 이렇게 벽돌이 올라오면서 나한테 가까워진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뭐 난간 같은 거 있죠? 이거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테이블 놓여있잖아요. 테이블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네. 손질점 통일 하고 있죠. 가운데로 가는 그러고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끊어도 되겠습니다. 다리 길이 적당히 맞추고 그럼 오른쪽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는 어떻게 있나? 이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피아노 의자가 재생긴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정면에 창문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여기서 보면 수직으로 쭉 하고 오죠 이게 천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천정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천정이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덮어 오고 있다는 소리죠 자, 요 천정 자 여기에서 전등을 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요 정도 라인에 다 달아 놓은 거 같아 그러면 뒤쪽에서 적당한 길이만큼 내려와서 거기에 등이 있을 거고 자, 이 전선 거기다 등을 달아놨다 자, 그 앞으로 또 오죠 여기서 다시 전선 비슷한 길이만큼 와서 또 이렇게 있다 등이 계속 겹쳐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와서 적당한 길이 또 자, 이런 식으로 등이 계속 겹쳐지면서 그려지는 것이다.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백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 천장에 이제 등을 다는 거예요. 등 공사합니다. 자 천장의 모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등이 붙어있는가? 맨 앞에 것부터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등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나란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해서 등을 그려줘요 여 등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등을 미리미리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크기도 이제 이렇게 소실점에 맞춰서 적당한 비율로 작아질 거고요 계속 이렇게 그려서 겹쳐주면 되는 거다 등다 그렸죠? 하나 더 그렸네 실내에 적용되는 5.2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이걸꼭 알아야 실내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걸잘 관찰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조율해 가면서 그려 넣어주면 그냥 닮아지죠 사실적이고 그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러한 원리들을 좀 이해해 보면 시간을 가져봤어요. 앞으로 그림 그리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 싶으면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고민을 좀 해보면 어색한 본인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연습들 하시면서 종종 물어보세요. 다시 꼼꼼하게 또 여러 가지 더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수시 마지막 수업으로 조금 길게 했네요. 와, 1시간 10분이나 했어요. 오늘 잠들 잘 오시겠다. 피곤하실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 명암법. 과연 빛이란 어떠한 것인가? 빛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재밌게 한번 빛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